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블레이더 와 있는데 블레이더가 매장을 좀 확장을 했어요 인테리어를 제가 마지막 찍었던 영상에 비해서 지금 인테리어 매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전시장으로 바뀌고 사무실은 3층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 블레이더에서 MGP 레일 그라인드 레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비오는 날 실내나 이런 데서 탈수 있게 나온 레일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GP 레일은 어, 블레이더에서 이렇게 두 가지 뭐 그냥 대충 스몰과 라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두 가지 사이즈가 들어오고 요거 사이즈 설명은 교진이가 해줄 거예요 55인치? 한140 정도. 1 0 여기 이제 99인치. 인치2 5미터 m 아, 0 m m 정도 되고. 여기 박스에 보면 써 있네요. 여기 140 정도. 1 m 스몰은 한 140. 그리고 라지는 한2 5터 정도 되는 거. 1.5, 2.5. 예. 1m 정도 차이가 나고 긴 거를 한번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포장돼 있네. 네. 설명서는, 어 설명서 들어 있고. 설명서랑 고정하는 핀. 어, 설명서랑 고정하는 핀. 기본적으로 여기 레일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스트레폼을 분해를 하고 자 구성품은 일단 이거 2.5m 짜리 큰 거를 꺼냈는데 다리가 3개 있고 긴 레일이 3개 있고 어 여기 받침 받침이 받침 4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연결하는 아답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립을 하는 걸 볼게요 안 잡히네 응. 써놓고 응. 어. 바꾸러 뒤집어 놓고 해도 되겠다 새거라서 빡빡하네 응. 응. 좀 쓰다보면 아마 쉽게 쉽게 조립이 될텐데 지금 막 박스를 개봉한거라 어이건뭐 조립하는거 어렵진 않아요 그냥 구멍에 맞춰서 다리 먼저 쭉 이렇게 끼워놓고 핀으로 고정을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중간에 연장아답터 그치 그치 딱 구멍에 들어가도록 연결, 연결. 와 벌써 이렇게 오, 이, 요것만 해도 2미터 되겠다 와 괜찮은데 요렇게 하면 지금 2.5미터 짜리 레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게 1.4? 5 1 1.5 짜리. 그리고 요게 큰게 2.5 그래서 길이 차이를 이렇게 보시면 네, 한 1m 정도 차이가 나는거죠. 거의 한개정도 레일 기본 요기 다리 두개 연결한거가 하나라고 보면 되고 이게 생각보다 재질이 되게 단단해서 잘버티더라고요 음. 네, 불안한 느낌은 없고 올라가도 튼튼한 것같아 네. 어차피 그라인드 잠깐 하고 딱 지나가는 거라 꽉 누르지 않는 이상 레일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요거 짧은 거는 트릭 기본적으로 그냥 딱 진짜 피블, 뭐 보드 슬라이드, 더블 뭐한 가지 트릭 이렇게 처음에 연습할 때 비기닝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자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잘 타면 속도 4가지고 트릭을 2가지 이상 하는 요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MGP 레일은 높이를 3단계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간격이 얼마인지 한번 간격이 한 3cm 3cm 간격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네요 그러면 저기 전체 높이를 한번 보면 바로 알수 있겠네요 다 높였을 때 22.5 아, 23 정도 22.5 아, 다 높였을 때 구멍을 가장 높은 곳에 꽂았을 때한 22.5 그러면 3cm 별로 이렇게 네. 조절이 되니까 나머지 19.5 16.5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달아보면 네, 스몰 작은게 1.4m 짜리가 5.3kg 정도, 어, 스쿠터 가장 무거운 네. 무게 정도 되네요. 10kg가 일단 넘네. 전자저울을 오버하는 거 보니까 무게가 두배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12kg, 1kg. 네, 그러면 요 작은 거는 스쿠터 완차 하나 더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긴거는 스쿠터 두개 정도 싣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다 뺐을때는 크기는 어이 스쿠터 완차 박스 정도 길이 정도 되니까 한 25인치 정도?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넣고 다니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해는 똑같이 먼저 중간 거를 버튼을 눌러서 근데 요게 조심해야 될게 딱 끼울 때 요거 누르면서 딱 끼울 때 손이 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되고 요런 방식들이 끼우고 뺄때 이제 손을 조금 조심해야 돼손 네. 찝힐 수 있으니까 장갑 끼고 세팅을 하고 분해를 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가격이 대충 긴 거는 149,000원 짧은 거는 8만? 8만 음. 어그 정도 되, 된다고 하네요. 자 블레이더에서 소개해드린 레일을 갖고 가까운 난지파크에 왔습니다. 그래서 난지파크에서 한번 레일을 밀어보도록 할게요. 자이 레일 왁싱은 따로 안해도 되고요 보니까 되게 잘 밀리네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타기에 딱 알맞은 높이 어 이게 탈때 살짝 끝부분이 들리기는 하지만 네, 뭐 어차피 거는 부분은 아니라서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블레이더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